안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어버리고 뭐더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산 이후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때는 키로 잡고 얼굴도 조그맨하고 몸에도 다 향기다시도 광대가 굉장히 발달한 편이고 이목구비가 좀 작고 윤곽이 두드러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약간 남자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을 돌아가면서 줄이고 부드럽고 오,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부드럽고 인상이 좋게 만들어 드렸고 전반적으로 사랑스러운. 그리고 네. 뭐 인상이 좋은 모습으로 바꿔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아름다운 당신이 응원합니다